반갑습니다 초능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6월 30일자로 늘 발표를 한다고 예고가 되어있던 국토부의 주정심회의 결과가 오늘 보도자료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굉장히 참 재밌는게 국토부에서는 아직 발표도 안됐고 그랬던 그 내용이 찌라시로 돌았었거든요 근데 어찌 이 똑같습니까 정보가 미리 유출되는걸까요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요 어,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이죠. 쭉 내려가면 어,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6곳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은 11곳이 해제가 된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우선 조금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어디어디냐 이랬더니 대구 수성구 그리고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의 의창구, 수성구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해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성대상지역은 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해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곳이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의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총 11곳입니다. 이렇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장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단 해제되면 뭐가 제일 혜택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대출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새로운 집을 사시는 게 가능해요 조정대상지역은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만 대출이 되고 예를 들로 주택 숫자가 늘어나면 그건 즉시로 회수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집사는 게 가능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 주택수가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아닙니다. 3주택부터 중과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이 내용들이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느냐 이랬더니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화요일 밤 자정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오늘 발표했대서 오늘 밤부터가 아니고 7월 5일 0시부터 관보의 게재가 이제 완료되는 때라고 하네요. 그때가 그때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현황이 요거는 현재 어, 여기에 해당되는 곳들만 추려서 적어놓은 곳이에요.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투기과열지구고 조정대상지역 으로이 되어 있죠. 경기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곳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는 거는 투기과열지구의 범위보다 더 넓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천도 투기과열지구는 세곳이 있지만 조정지역은 그보다는 개수가 더 많죠. 부산은요. 투기가열지구는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은 투기가열지구는 없는데 조정대상지역은 부산은 전체가 16개의 시군구거든요. 16개. 그중에 지금 조정대상지구로 묶여있는 곳이 14곳입니다. 빠져있는 곳이 기장군과 중구만 빠져있어요. 이장군과 중국 전 원래부터 조정이 아니었거든요 결론 부산은 단한 곳도 푼 곳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각그 구의 지자체에서도 단한 곳도 우리 부산을 조정해서 좀 풀어주세요 하고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신청은 울지도 않는데 뭔 젖을 주겠습니까 전국에 우는 것도 천지 빼깔인데 경상도말로 천지 빼깔인데 뭐 하려고 울지도 않는 애를 젖을 주겠냐고요 신청도 안했고 당연히 한 곳도 풀린 곳이 없습니다. 어, 대구는 수성구만 조성 대상지역으로 남아있고 대구도 투기와열지구는 이제 없습니다. 광주 조성지역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조성으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만 조성지역이고 일부 몇 곳이 풀렸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경상남도에 먼저 승상구만 이게 요게 조정으로 남아있고요. 의창구는 두개에서 풀렸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투교가열지구와 조정에 어떤 또 번거로운 점들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런 번거로운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금융은요. 우산은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LTV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시, 서민과 실수요자 어, 이런 경우에는 5억 이하는 70%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 5억에서 8억 구간은 60% 최대 20%를 20 우대해서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해가지고 어, 그런 게 있고 DTI는 50%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어 60% 되어있네요. 10% 우대 포인트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중도금 대출을 이제 그 건수를 제한을 받는데 조정 대상 지역 두개가이지고다 합해서 한 건밖에 안됩니다. 중도금이 분양 가격의 10%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되고요. 세대당 보증건수는 한건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서 집 사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 다주택자죠 어, 주택 신규 어,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아예 l t v 가 제로입니다 금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어, 요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예를 들어 A집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집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럴 어, 경우에 A를 처분을 현재는 어,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지만이 요 B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여기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각 은행으로 내용이 정리가 끝나면 6개월이 아니고 아마 2년 안에 앞에 집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어, 새로 산 집에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건 실거주목적인 거죠. 그걸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입니다. 계속해서. 어,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대출도 이제는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고요. 어, 임대사업이나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을 뭐 하는 그런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 주택구입 목적에주담되는 금지입니다. 주담대 받을 때는 집 사지 않는다는 이런 서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자 대, 자금 대출 받을 때도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는 뭐 우리가 크게 해당이 아니죠. 잠깐 내려가보면 어, 세제 부분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어떤 게 있냐? 이랬더니, 이주택 어, 이상자.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이기만 한 곳은 중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 적용. 중과 적용, 양도세 중과 적용. 요거는 조정 지역만 가능합니다. 투기로만 묶여 있는 곳. 투기 지역이기만 한 곳. 그것은 중과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지금은 없죠. 거의 다 투기지역인건 조정대상지역 범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도 전역이 다 그렇듯이 일단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다. 그럴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는 취득세가 당장 중가됩니다. 그렇죠? 취득세가 2주택부터 85제곱 이하까지는 8.4%고요. 그리고 85가 넘으면 9% 3주택 되면 12.4% 13.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가 그리고 양도세는 지금은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2주택 20%포인트 추가 3주택 30%포인트 추가하는 게 현재는 유예되어 있죠. 내년 23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게 혹시 그 다음에 계속 유예가 안 되고 없어진다 이러면 즉시로 세금이 일반세율 일반 누진세율 일반 누진 플러스 2주택 20% 3주택 30%포인트가 바로 추가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내 집을 팔아도 거의 뭐 나라가 몸통이 되는 그런 세율 정도의 수준이죠 어,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이 50% 로돼 있는데 이 제가 알기로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대상지역이면 1년 안에는 70%고 그 다음에 뭐만 1년 지나서 2년 안쪽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60%를 알고 있거든요 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율이 이렇게 돼있네요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 과세 됩니다. 2주택자부터는 종부세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조정지역은. 만약에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다. 내 당사자 내 이름으로 집 가지고 있는데 내 이름 부속 토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종부세 추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어, 2년 이내 양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2년 이내 양도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죠. 조성대상지역도 지금은 2년 이내 양도하고 어, 전입해야 되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이상자 어, 신규취득록 임대주택세제혜택축소 이렇게 되어있죠. 양도세 중과되고 종부세 합산 다 됩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등록을 해도 지금은 혜택이 다 없어져 있죠. 법인이 8년간 장기 임대 등록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종부세는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나 아니면 기간이 어그 보증본고뜨고 당첨자 발표한 날로부터 최대 어 3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그둘 중에 어 하나 해당되는 그 이후에 이제 전매가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 소유권 등기일이나 사용승인일 요거는 입주하는 그날입니다. 그죠? 그날로부터 1년 그 둘중 짧은 날까지는 1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제한도 투기가열지구든 이건 조정지구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에도 약간 약간의 또 변화가 있죠. 가점제를 75% 이상 85초반은 30%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어, 오히려 훨씬 더 가점제로 배당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추첨제보다, 어, 가점제의 혜택이 더 큽니다. 그죠? 무수택자는 그런 걸좀 노려볼만 해요. 점수가 높다 하면.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조성 대상 지역은 7년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특별 공급. 어, 일반 분양에 특별 공급을 제한하는 거는 조성 대상 지역은 있습니다. 그대로. 9억 초과 그 물건도. 그 저기 투기지역은 구억 초과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없죠 그렇구요 그다음에 요 질문은 저한테 참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어 제가 재건축 입주권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 혹시 부산의 조정 지역에 어 다른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를 사서 내 이름으로 관리 처분 받으면 그거는 뭘뭐 혹시 사고 팔고는 가능합니까 뭐그 분양 자격은 뭐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오는 게 여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번 참에. 어, 조성이던 투기과열지구든 주택수는 한 구역 안에 주택수는 하나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대현 3구역이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원래 안에 집이 두 채였다. 기존 집이. 다 합해서 그냥 한 채고요. 어삼위 비치에 예를 들어 집을 모르고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성 대상지역이거나 뭐 투기과열지역이라고 만약에 가성하면 부산은 투기는 없고 조정만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한 채만 나옵니다. 한 채만. 옛날에는 그게 안 그랬죠. 한 채만 나옵니다. 공이, 요 칸이 안 나눠져 있죠. 양쪽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제한이 되고요. 물론 면적이 넓어서 원 플러스 원인 경우는 요거와 별개겠죠. 줄수 있다. 원 플러스 원. 요거는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 양도 제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사고팔고를 못합니다 재개발은 뭐 관리처분 계획이 이렇게 인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뭐 나중에 소유권 등기 나올 때까지 사고팔고가 안 되는데 요거는 전부 어디에서야? 두개가열 지구에서만 조성대상지역에서는 마음껏 사고파는 게 가능합니다 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한테 부산은 편안하게 사고파는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 그다음에 정비사업 아까 분양 주택 재당첨 제한 있죠. 내가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그게 정비사업에 분양 주택의 재당첨 그 이제 제한 적용받는 거예요. 그거는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5년입니다. 5년. 그렇게적용 됩니다. 그다음 자금 소달 계획서를 넣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정빙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상 대상 지역은 계획 그 신고 그거 의무만 있지 정빙 자료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나무에 뭐 대출을 이래 받을 거예요. 뭐 돈을 이렇게 빌릴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냥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죠. 증빙 들어가는 것과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산은요. 부산은 아무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래서 아무런 주는 게 없네요. 부산에 지금 집이안 팔려서 거의 2년 전, 3년 전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은 초초초금매로 초, 초, 초, 초 <웃음> 가격이 나온 그런 것들만 뭐 가끔씩 한두 개씩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집이안 팔려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다시는 주정심회의가 안 열립니다. 6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6개월간 계속 그냥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춰서 매수와 매도와 그런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겠죠. 지자체에서 좀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안 울어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아, 대구는 뭐꽤 여러 곳이 풀리고 했는데 대구 7곳이 풀렸죠. 어, 경북, 경산, 뭐 전남, 여수, 순천, 광량 등총 11개가 풀렸어요. 조정에서 풀리는 게 어, 여기는 이제 어, 취득세가 이주택까지는 중과가 안된다는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현재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집 사는게 가능하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금리는 물론 올라가 있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돈을 못 가져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럼 대구에 다집 사러 가야 되느냐 그건 또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많고요 대구에는 만약에 분양권을 지금 뭐 뭐, 마이너스 피니, 뭐, 미분양이 래로 샀다. 계약금은 얼마 아니죠. 어안 팔리고, 거래 그래 안 되고, 이러던 상황에 입주장이 다가왔다. 그러면 목돈이도 왕창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자금 계획을 심각하게 잘 고려하셔서, 뭐, 투자를 하러 가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웃음>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어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산은 지금 이대로, 계속 그냥 잘 버티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